하나 둘셋 귀여워. 어. 나고 싶다. 다음에 또 오고 싶어? 응, 나도. 도 재밌었어. 오늘 수영도 하고 귀엽다. 쁘이. 아, 예, 멋있네, 우리 아들. 나좀 먹다 응 저거 맛있어? 찜질방에 시키는 국룰이지 정모야 그지? 그리고 냅반석 계란이라 맛있어요?